아 어, 안녕하세요 그 이게 지금 3주일 하고 하루가 됐는데 음 예전에 높이는 이런 깊이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2배 이상 되죠 그래서 그런지 물이 겉흙은 말랐는데 속을 보면 아직 덜 말랐어요 음 얘야 뭐 당연히 얘가 작으니까 이 속은 지금 안 말랐거든요 얘를 갖다가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다시 또 2주일 뒤에 올 텐데 음. 화분에, 어, 물을 언제, 얼마마다 줘야 되느냐, 이런 거는, 어, 이게 마르는 정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. 근데, 일단은 저는, 이, 낮은 화분에서 깊은 화분을 했기 때문에 좀넉넉하고요 음, 그, 벌레 퇴치가 완벽하게 못해서 여기 또 보이네. 어, 지금 민간요법으로 뿌리고 있어서, 그, 왕성하게 얘들이 자라진 않아요. 그리고, 일단, 이쪽 길이에서, 이쪽 길이에서, 요렇게, 내려오는 이게 돼서, 아무리 길어봐야 200m, 2m 밖 아, 200m는 아니고 2m, 200cm죠. 2m 되는 정도까지만 기르고, 그 다음에 전 잘라서 다시, 어, 이게 지금 번식시키려 합니다. 예. 음, 얘도, 저기, 리사호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말랐는데요. 속은 아직 안 말랐거든요. 그렇지만 또물 주고 가야죠. 그리고 어, 전에는 여기다 이렇게 지금 물꽂이 다 하고 그렇게 갔어요 어, 저희집에 지금 뿌리파리가 너무 많은지 뿌리파리 이 성충들이 굉장히 많이 물에 죽어 있네요 일단 그물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, 지금 얘가 3주일하고 1일 됐거든요 3주일이 넘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힌, 튼튼하고요. 이거 거의 뭐 플라스틱 딱딱한 정도로 이렇게 오물러질 때까지 뭐래, 쭈글쭈글해질 때까지인가? 뭐 쭈글쭈글해질 때까지인가뭐 그때 물주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동영상에서 보면. 저는 쭈글쭈글해진 적이 없고요. 3주일에 와가지고 물을 주니까 아니 2주일마다. 근데 요, 요번에는 좀 늦어서 하여튼 물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들이 물을 안 줬다고 팍 죽지 않아요. 얘는. 근데 다른 또 풀들은 또 달라요. 그뭐 뭐지? 그 허브 같은 종류는 물을 안 주면 금방 죽기도 해요. 그래서 음. 허브 종류는 사실 이렇게 꽂아 놓고 가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주일 하고 하라다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자기 물이 좀 있잖아요. 어, 뒤에 있는 화분이 그 23개월 된 화분이고요. 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9월 24일에 산 거니까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3월 6개월 됐네요. 얘는 6개월 된 건데 이렇게 길어졌어요. 예. 그런데 이거 위치가 햇빛이 많은 저그 책꽂이 위에 올려놔서 그런 거고요. 얘는 바닥에 나서 그런지 10월 26일에 사서 그런지 아직 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. 얘는 좀 음, 아직 짧아요. 그러니까, 얘들이 내년에, 아니, 내년이 아니라 올해, 얘는 10월, 얘는 11월에 꽃 피기를 바랍니다. 어, 높이를 보면 이런 화분이고요. 얘도 이제 어느 정도 길, 길게 자라나면 이 길이가 이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꽤 많이 자랐죠? 이 정도면 꽃이 피어야 되겠죠? 네. 그렇지만 얘가 1년 1개월 만에 뒤에께 1년 1개월 만에 폈어요. 작 재작년 4월 23일에 사서 5월 18일에 꽃봉오리를 처음 발견했고 사실은 그 1년 만에 밝은 곳으로 옮겨 놨어요. 어두운 구석에 있다가 그러니까 밝은 곳, 그 밝은 곳그